11개월 동안의 어떤 저만의 후기를 영상 기록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블랙형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11개월 동안의 어떤 저만의 후기를 좀 한번 이렇게 영상 기록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계속 써야될 클리퍼라서 제가 샀는데 사용서 어, 이렇게도 있고 네, 역시 국산이라 국산 독산 클리퍼라서 한국말로 많이 써지네요 어, 아주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일단은 사용하기 편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돼 충전 부분은 따로 안 보구나 되게 충전하안 보구나 비브도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는 15mm 있네요. 15mm랑 이건 18mm 얇은 건 그냥 밀어야 되는데 없어서 아아니 네. 12mm. 오! 하나만 남은데? 9mm. 아, 어, 이초보자분들한 괜찮을 것 같아요. 6mm, 6mm 있겠죠? 당연히. 어. 우리 초보명용사분들이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신 것도 많고 제가 그래서 한 11개월 동안 한번 끝까지 한번 써봤어요. 다른 클리퍼는 쓰지 않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내가 그동안에 썼던 어떤 리얼 후기를 한번 남겨볼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초보명용사분들이 보통 클리퍼를 사용할 때뭐 많이 안 자르니까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잘르게 되면 손님들 많이 잘르게 되면 클리퍼는 당연히 망가질 거고 당연히 좀 어, 떨어뜨리기도 많이 떨어뜨려서 많이 망가질 것 같은데 어, 그럴 때 바꾸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땐 11개월 동안 저는 이거 한 번밖에 안 떨어뜨렸어요 내가 그런게 아니라 손님이 떨어뜨렸어요 아, 뭐 그러긴 했는데도 아직까지 11개월 동안 아니, 괜찮아요 11개월 동안 한번도 어, 바꿔야겠다는 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본체 만큼은 단. 4개월 전에 어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이 앞에 날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어 어느 정도 이 날을 주문해 가지고 지금 본체는 그대로 11개월 동안 쓰고 있는데도 본체의 힘이라던가 RPM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렇게 막 떨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후기도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클리퍼 자체가 너무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마모도 되고 이 날의 어떤 1mm, 2mm, 3mm의 차이가 굉장히 갭이 좀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이 부분 전자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좀 편하게 했던 것 같고 그 전에 처음, 처음에 처음 제가 리뷰를 할때 뭐 이게 밑에 부분, 옆 부분이 좀 많이 미끄럽다고 라 생각했었는데 11개월 동안 쓰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미끄럽다 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좀 약간 어 되게 좀 다시 저한테 손에 맞, 맞게끔 적응이 됐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같았고요 클리퍼 머리 자를 때 클리퍼의 어떤 날을 바꿨는지 몰라도 그 전날도 마찬가지 잘 잘리고 있었는데 떨어뜨리는 바람에 깨져 가지고 제가 바꾼 것 뿐이고 사실 굉장히 어, 날도 그렇고 단단하게 잘 잘리는 것 같아요 머리도 자를 때 밀리지도 않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점은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려야죠 단점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일단 제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옆에 마모도가 좀 여기 딱딱딱거리게끔 이렇게 맞춰주는 탭을 끼는 부분에서 이 탭을 낄때 이게 딱딱 맞아서 딱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이 탭이 좀 약간 헐거워서 그런지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빠질 정도로 어 굉장히 좀 약간 헐거웠던 건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부분도 있었어요 제꼬만 그럴 수도 있죠 뽑기에서 잘못 뽑을 수도 있죠 어 탭은 쓰실 때이 밑에를 잡고 쓰셔야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잘안 맞았다 이게 좀 약간 헐겁게 떨어져서 잘못하면 뭐 망가질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보완된다면 확실히 좋은 클리퍼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우리 구독자분들 초보명사분들이 어떤 클리퍼를 쓰는지 어떤 빛을 쓰는지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없잖아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11개월 만에 이런 클리퍼 사용 후기를 한번 올립니다 이거 바비온 거고요 바비온 엑스포트 EX7이라고 어, 뭐 인터넷 치시면 얼마인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내돈 주고 내, 내가 산 겁니다 알죠? 내돈내산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 마음 깊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 정말 좋았다. 어, 이거 이거는 내가 초보 미용사 분들한테 어, 추천을 해도 되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한번 써보세요.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저도 건강하게 코로나 조심하겠습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형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